3월 13일, 선우의 영상이기 오늘은 일본 비비 화보 촬영을 한 날이다. 음, 어, 일단, 오늘은 굉장히 화보 촬영 오랜만에 한 날이기 때문에, 컬러 무스를 발라가지고, 조금 검게 머리도 해보고, 조금, 음, 좀 그렇게? 하보 촬영을 해봤는데 확실히 오랜만에 한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음 뭔가 좀, 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촬영장도 되게 좀 뭔가 낯선 기분이 조금 있기도 했고 음짝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요 오늘 촬영했을 때는 조금 신기했던 게그 엄청 블로 걸 그런 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 엄청 쪽게막오 이렇게 보이거나 다리가 엄청 이렇게 보이거나 막 얼굴도 이렇게 보이거나 막 엄청 길게 막 보일 게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이쁘게 나올까 이런 걸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촬영할 때는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음 막상 촬영했을 때는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막 일본 인터뷰도 하고, 뭐 단체샷도 찍고, 개인, 뭐 유닛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었던 촬영 씬이 있었는데, 그 촬영할 때 조금 막 팔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또 찍다 보니까, 그에 맞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막 해보고, 막,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 또 오랜만에 촬영이다보니까 조금 어색해서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계속 찍다보니까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촬영한 거는 다 만족을 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게 원래는 엄청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방금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머리가 되게 엄청 이쁘죠? 오색찬란한 진짜 몇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뭐 엄청 많은 색깔이 있는데, 아무튼. 네. 오늘은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느낀 교훈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 어, 사람은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되게 막 받거나 막 엄청 뭐라해야되지 좀 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 참지만 참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제 오늘 꿀팁으로 물론 평소에도 알고, 있,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좀 꿀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여러분들도 좋은 오구 엔진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선우의 영상이기를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오늘 영상이기는여기까지아 맞다 오늘 그리고 헤어 커트도 했어요 커트커트 컷, 컷. 안녕